공산주의 당신은 두 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마리를 모두 가져가고, 당신에게 우유를 조금 배급합니다. 사회주의 당신은 두 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마리를 이웃에게 줍니다. 파시즘 당신은 두 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두 마리를 가져가고, 당신에게 우유를 팝니다. 관료주의 당신은 두 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두 마리를 모두 가져간 뒤, 한 마리를 죽이고, 나머지 한 마리로부터 우유를 짜고 우유를 버립니다. 프랑스 회사 당신은 두 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폭동을 하고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소 3마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 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마리를 팔고 나머지 한 마리에게 4마리 네 분의 우유를 생산하게 합니다. 나중에 당신은 왜 소가 죽었는지 알기 위해 자문위원을 고용합니다. 호주 회사 당신은 두 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듯합니다. 당신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당장 퇴근하고 맥주를 마시러 갑니다. 스위스 회사 당신은 5천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당신의 소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유자에게 보관비를 청구합니다. 중국 회사, 당신은 두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유를 짜는 사람 300명을 고용했습니다. 당신은 완전 고용을 달성했으며 높은 유제품 생산량을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실제 상황을 알린 기자를 체포합니다. 인도 회사, 당신은 두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숭배합니다 홍콩 회사, 당신은 두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소를 키울 땅이 없습니다. 한국회사, 당신은 두 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주고, 북쪽은 준, 소를, 소로 남쪽에 소를 죽입니다.